미나? 미나쌍 미나쌍 일본어로 여러분 <웃음> 아 그러네? 미안해 미나쌍 아네어 잠깐만 아씨 <목소리대> 야 근데 대박 여기. 다 어떻게 그리고 잘해냈나 이나 아닌데 장교 어, 미안해 어! 장교연 잘 모르겠어 미안해 그렇지. 어, 원하시는 대는데요이 떨어지. 아, 응? 야 돼. 지금이야. 해영 어, 지금아 에, 저이씨 <동부> 너무 너무 대 <웃음> 아니야 거야 <목소리> 고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라 <웃음> 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될 거군나? 7일 번안 멋진 빨간색이야요 심지어 오 어? 어? 어? 어? 어? 아, 아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여기서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y 그 a h 예! r e e n b a yeah. l Yeah. Six, six. Yeah. 아 <목소리도> S, -S, -S, -S, -S, -S. I X. <목소리도> 아니 나 발음 완전 좋았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, 아, 우리 우리야 우리 열아홉이니까 괜찮아. 나나 나 굉장히 놀랐어요. 근데 <목소리도> 네? 그래요? 발음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그래요? 나만나만 나만 괜찮았던 거야? <목소리도> 뭐 아까 있지? 빨강 뭐? 궁금해, 아니. 안녕 카메라. 아 우리 거 맞췄다. 아 잘못했어. 카메라 때문이야. 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Yeah? 맞아 이걸로 하면 안 돼. 어 <웃음> 뭐, 뭐지? <웃음> 뭐가 지나갔지? 안녕하세요 여 아이디 합니다. 어얘 안녕해 소요 <목소리도> 응. 이늘 <이거랑> 어디 있어? 동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제일 싫어. 어 도전 하나요? 어 잘못지 빨아 <웃음> 오야. 괜찮아. 뭐가 괜찮아요? 아이 왜냐면이 고리 안에 들어가가 됐어. 미나 도전인가요? 돈을 어. <웃음> 뱉어내나요? 아이. 고속인이 다시 도전. 응? 안돼. <웃음> 오잘 집었어. 아 어, 봐. 오 어. 오. 어. 아이고 야야 이건 제가 놨다. 그러니까 <웃음> 신고해. 자 안녕. 야 그때랑 우리 많이 뭔가 달라졌다. 얼굴이 <웃음> <짜든 사람> <웃음> 아 얼굴이 커졌네. 반바로 짜도 사람지. 나하지마. 난앞 머리가 달라졌어. 하나 이게, 난 이거,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은데. 작년에 우리. <웃음> 누가 드레스 코드 안 알려줬어. 아픈 뒤로 가봐. 이정도 되지 않아요? 아. 됐어, 됐어. 카메라가 안 좋네. 아니야. 거의 1년, 1년 단이 맞아 음, 맞아. 진짜 1년. 컸다. 어, 그래요. 요게 요. 아, 에서 찍으면 어떻게 해? 니가 들어. 유지하고 있어. 아 유튜브 원래 고아 원래 고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소좀 봐. 맞아. 오늘 진짜 인사 인사 그래. 나 이거 먹는 거 무슨 거아야아 이제또 방탄 들어갔어. 아니, 이거 내시들 가지고. 콩방 <웃음> 이름 컨플란 거 찍어 보면 돼. 네, 여어서 보내 주시면 돼요. 콩방이름 네. 콩방이름요 어, <웃음> 아, 뭐해 너? 아, 방탄 이거. 또이 초점이 뭐지? 안 잡혀. <웃음> 세븐틴 친구. <웃음> 어허 비가 이거는... 많이 왔나? 이름 몰라모입니다 호빵맨, 호빵맨... 매호빵맨이죠 이유도 사랑한 응. 이유는 대주시면요즘 내가 호빵맨 노래에 빠졌거든. 야, 미안해, 미안해. 어, 네모의 품도 괜찮은 같아요. 어, 저런 분 아프지 않아? 호빵맨 <웃음> 어, 호빵맨 호빵맨, 호빵맨... 우리 맨고 호빵맨... 호빵맨. 호빵맨. <웃음> 어! 우리우리오오아 호... <웃음> 이거 왜이래? 우리오래오이 우리 우리. 오타가 너무 심해요 이친구 <웃음> 나또 오타 났어 이친 오타 거요 우리우리호빵맹? 몰라 이게 우리우리호빵맨 우리우리호빵양우리우리호빵양우리우리빵 이게 뭐야? 뭐야? 야 뭐야? 이야 뭐야? 뭐야? 뭐야? 뭐 맨. 맨. 맨 뭐야? 뭐이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가 뭐야? 뭐야? 아야 뭐야? 뭐야? 뭐야? 지야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게 뭐야? 이야 이게 뭐야? 맛있게 먹어 뭐라고? 왜저래 밥으로 끓었어 한번다고 아니 괜찮아 3초 안 지났어 괜찮아 <웃음> 다 풀렸다고? 아니,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어래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아니 근데 다닦았어 괜찮아 오렌지? 오렌지? 이리으로 먹을게 나도 푸영한 걸 먹어야겠다 너무 브랜드 이름이 너무 막 엄청나왔어 어? 안나왔는데? 괜찮아 안나오게 돼. 아 그래? 첫 맛이 감사합니다 해볼거 어떻게 될까요? 난밥도을손질로도 맛난게 맛있네 맛있니까 아까 좋아 나좋아고 어, 진짜 냉요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알바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른 씻고 어, 해야겠죠? <웃음>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감 떠나봐, 감. 감? 아, 맛있겠다. 영감, 저 감이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아, 그럴 수 있지.